음 냠냠냠냠 냠냠 냠냠 먹어봐 음, 먹는 거야 냠냠 먹어봐 냠냠 허어, 아우 멋있어 오, 어, 엄마도 주세요 엄마도 냠냠 먹을래 엄마도 냠냠 어. 어, 계란이 알맞게 익었어요. 음. 아, <웃음> 어, 밖에 뭐가 있어? 아. 잘 됐어. 요리 맛있어. 엄마 좀 주세요. 엄마, 엄마 <웃음> 아직 안 돼. 더 있어야 돼. 엄마, 엄마, 엄마 엄마 먹을래.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해봐 해봐 해봐 여기 아빠도 한입 주세요 아아 한입 주세요 아아빠한 주세요 아응응응 음. 음, 음, 음. <웃음> 우와 야, 유민이 한입 줄게요 유민이 한입 줄게요 자, 유민이 한입 아오아빠 한입 주세요 아아빠 한입 주세요 아 한입 주세요 아아아빠 한입 주세요 아. 아. 아. 빠 주세요. 아. 아. 나이